테니스 말로의 말로입니다. 오늘은 황먼지를 먹어보러 왔어요. 황먼지가 뭐냐면은 일단 이렇게 생긴 되게 중국식 찜닭 같은 거예요. 그리고 하나 더 시켰는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돌솥 계란찜입니다. 비주얼 한번 보시죠. 계란이 눌러붙어요. 그래서 빨리 이렇게 오 휘저어줘야 돼요. 눌러붙기 전에. 이게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왔거든요 그래서 또 먹으러 보이시나요? 일 황먼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중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딱 먹어봤을 닭 요리예요 찜닭 같은 요리인데 국물이 있어요 아니, 우리나라는 약간 국물보다는 조림이죠? 찜닭이? 네, 여기는 국물이 들어가서 국물에 밥을 같이 비벼 먹을 수 있는 그런 컨셉입니다 저는 탄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미리 다 버릴게요 나중에 파더라고요 계란이 아마 이 계란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을 거예요 저도 황문지집 여러 곳 다녀보면서 여기에만 있더라고요 제가 못 찾아본 걸 수도 있겠지만 냄새가 진짜 좋아요 약간 중국식 매운맛이 가미된 것 같아요 보시면 은 살짝 고춧가루 같은 것도 보이고 좀 빨갛거든요?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이랑은 좀 많이 달라졌죠? 너무 위험하니까 이렇게 밀게요 자, 그리고 황먼지는 조금 매운 맛을 했어요, 일부러 매운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작은 사이즈예요 작은 사이즈는 18원 한국 돈으로 하면 한 3,400원 정도 하고요 이 계란은 중국 돈으로 2 2위에 그러면 은 22원이면 은 먹어볼게요 저는 윗덕후를 추가했어요 윗덕후를 추가가 1인분에 3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총이 황런지는 21원 이 계란찜은 22원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음. 음 일단 저는 윗덕후를 굉장히 좋아해뭐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윗덕후를 진짜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있으면 최대한 다 넣어서 먹는 그런 취향입니다 미토부 먹어볼게요. 음. 와, 이게 매운맛이라서 그런지 이쪽으로 씹었는데 갑자기 확 들어오네요. 거기에 다 스며들었나봐요, 매운맛이. 이 미토부가 굉장히 감칠맛이 강하고 진짜 맛있어요. 어묵이 최고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중국에 오셔서 뭐 허거에도 들어가고 마라탕이나 이런 데도 다. 아마 기본적으로 넣을 수 있을 거예요. 얘기를 해서 넣어달라고 하면은 다 넣어주니까 중국만의 여행 오신다면 미도어프를 한번 드셔보시는 것좀 되게 추천드려요. 대한단님 먹어볼게요. 음...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식 매운맛이 좀 가미되어 있어서 매운맛이 없지 않아 있어요. 이게 먹고 아~ 맵다 이건 아닌데... 음... 괜찮네. 약간... 음... 알싸하네? 이런 정도의 느낌이니까 뭐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꼭 시도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음. 저는 이 계란이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계란이 이 매운 소스를 좀 넣어가지고, 이기게한 진짜 싹 잡았어요. 완전 그냥 담백함만 나고, 좀 매운맛도 좀 나고. 짭조름은 막 간도 아주 잘 맞아요 지금 양념이 너무 맛있다 뻘 이게 고춧가루도 좀 있고 통통하죠? 계란은 한국에 나와도 계란말이급 술안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만한 와 너무 맛있어요 제가 술을 좋아하진 않지만 술안주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친구들이술 마시러 가면 은 흔히 들 싫어하는 그 안주브레이커 바로 접니다 어떻게 보면 계란말이 식감이랑 똑같다고 볼수 있어요 모양이 좀 이렇게 뭉글뭉글해서 그렇지 음, 보통 한 덩이가 이만하거든요 숟가락보다 크죠? 두께도 장난 아니고요 이거 씹으면 은 거의 뭐 계란말이랑 식감은 거의 똑같아요 고기를 한번 먹어볼게요 대부분 제가 갔던 데는 거의 다 다리살로 했어요 다리 여기도 닭다리살이에요 근데 다른 데는 뭐 가슴살로 한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닭다리살을 사용한다는 거 제가 갔던 데는 음 황먼지 밑반 집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여기는 기본적으로 살짝 조금 느끼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느끼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매운 맛을 하면 은 진짜 맛있어요 저는 완전 매운 거 말고 그냥 매운 맛이어서 저는 딱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 뼈 있는 부위는 조금 잔뼈들이 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그점 유의해 주시고 보통 황먼지는 어느 지역에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충따오랑 성도를 다녀왔거든요 중국에서 상해도 갔다 왔었고 근데 거기는 다 있었어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막 엄청 크게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가면서 막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흔한 식당이에요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냐면 음, 저희 나라김밥천국 있죠 근데 중국에는 약간 그런 김밥천국 정도의 분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메뉴가 황문지랑뭐그 집만의 특별한 메뉴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런 게 있고요 황문지를 빼면 나머지 메뉴는 다 통일되지 않아요 아마 중국 유학 경험이 있으시거나 뭐 현지 로컬푸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꼭 먹어봤을 거예요 황먼지를 역시 중국 로컬푸드를 좀 많이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가격도 저렴해서 중국인들은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한 끼로 이런 걸 많이 먹죠 중국 로컬 음식으로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황먼지를 와, 근데 황먼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중국인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이거 맛있고요 저랑 같이 황문지를 먹으러 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두공씩 먹더라고요 일단 고기로 바, 배를 채우고 여기 남아있는 국물, 국물로 밥 비벼 먹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음, 황문지는 국물을 잘하는 집으로 가야 돼요 근데 확실히 국물을 먹으니까 진짜 맵다 이게 매운맛이어서 고기만 먹을 때는 그렇게 매운줄 몰랐는데 국물랑 이 밥이랑 비벼 먹을때 진짜 맵네요 아. 이렇게 모든 음식을 다 클리어 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중국 여행 오시면 황먼지는 꼭 먹는 걸로 해요 진짜 맛있으니까 이거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여행 오시는 분들, 뭐 출장 오시는 분들 뭐 그리고 유학생 분들도 안 드셔보셨다면 황먼지는 꼭 드셔보세요 저는 오늘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저희 영상 많이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잘 먹었습니다